꿀잠을 주무시는 사례를 본인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주셨던 사연인데요 가정과학과 전문의 아니, 이분 말고도 안과 의사도 있고 아니,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했어요. 음. 특히 제일 많이 한건 이비인후과 의사들입니다. 음. 음. <웃음> 저는 바이오 땡땡이라는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과학과 전문의입니다. 무읍 환자 입장에서만 쓰겠지. 저도 무읍증 환자를 많이 보았고 의학적으로 어떤 증상과 치료법이 있는 줄 알지만 이번에는 순수하게 무업증 환자의 입장에서 사용 소감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음. 의사 입장에 적는 게 아니고 환자의 입장이 돼봐야 돼요. 음. 그래서 이 수술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음. 환자 입장에서 수술을 한 번씩 당해보시기를 한 거예요. <웃음> <버려봅시다>. 네? <웃음> 아프지 않은데도? 아니, 해봐야지. 그래야 남의 고통을 알죠. 지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데도 해봐야 한다고? 매 해보잖아요. 수상님은 코를 거시잖아요. 아니야 며칠 쓰잖아요. 그럼 또 며칠 또안 걸어요. 아 그래요 또? 네. 아, 이거 정말 재밌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모니터를 하잖아요. 네. 어제 안 썼거든요. 네. 녹음했는데 약 5분 정도 네. 코 걸고 나머지는 안 걸었더라고요. 밤새?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매일 써야 되는 사람도 물론 있 어마어마하게 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음. 써야 되는데 너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활용을 잘하면 재밌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부터 코를 심하게 곤다는 말을 들었고, 대학교 때는 MT를 가거나 하면 엄청난 고고리 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잘못 들게 하는 탓에 저 자신도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남 잘못 잡으면 고통스럽나요? 아, 어, 그럼요. 착한 사람이네. 착한 사람. 음. 착하니까. 이게 그런 거지. 그렇죠. 이게 나쁜 사람 같으면요. 아이 남들 잘못 자든 말든 나부터 먼저 잡은 대하고 자기린 사람들이. 아, 거든요, 사실. 맞 그래놓고 내가 언제 코를 골아. 난꼭안거든 <웃음> 내가 술 마시면 조금 건대더라. 이렇게 정말 화리리하다고 아. 하면 되나? <웃음>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었고 주간졸림증도 심한 편이어서 운전이나 수업 중에 자주졸급 했습니다. 음. 무대를 다니면서 내가 수면무흡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대 중반에 수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어릴 때부터 본 사람들은 수술 효과가 별로 없어요. 원인이 음. 다르기 때문에. 음. 결국 양압기 치료를 고민하던 용 바이오 땡땡을 알게 되어 양압기보다 먼저 사용해 볼기로 했습니다. 음. 처음 사용할 때는 좀 우울했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쓰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특히 음. 요즘 거는 굉장히 심플해져 가지고 음. 이게 뭐별 느낌이 없지만 옛날 거는 정말 틀리처럼 음. 이게 10여 년 전이니까 진짜 틀리 같았어요 부피가 커서 음. 그래서 처음에는 좀 우울할 수도 있었어요 음. 지금 사람들은 별로 그런 얘기 안 해요 음, 음, 어. 지금 굉장히 심플하고 얇고 가벼워지고 음. 세련되게 아주 지금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타사제품하고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우리 건 굉장히 심플하고 가볍고 네. 좋아요 이게 저는 이제 가격 비교를 하잖아요 아 이렇게 조그만 게 이렇게 비싸냐? 스포츠카가 싼거 봤어요? 처음에 <웃음> 들어왔다 해서 대박이가 골랐던 그 네. 조그만 모형 스포츠카 그 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 것도. 네 크다고 비싸고 작다고 싼건 아니죠. 사면 음. 나는 그때 스위스 갔을 때 세상에 손목시계가 1억 넘는 건 처음 <웃음> 봤아 <웃음> 도대체가 아니 시계가 시간만 맞는 대지 도대체. 라고 생각했지만 응. 나름대로 가치가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럼요. 어쨌든 처음엔 좀 그랬는데 그랬지만. 금세 적응됐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부피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하고 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어. 아, 이분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거 하고 한 2, 3년 전에 새로 맞쳤고 그렇군요. 응. 어. 중요한 거는 사용할 때와 안할 때가 아침 컨디션이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이오 땡땡이를 물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잠이 잘 안옵니다. 음. 이제 중독됐네. 그렇죠. <웃음> 이 마약성이네 이게 바이오. 예. 아니 그게 그럴 음. 수밖에 없는 게 잠을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아프고 네. 잔것같아 낮에 어, 피곤하고 아. 졸리고 막 이러다가 신기하게도 이게 딱 물고 자면 그냥 개운하고 가볍고 두통도 없고 하루가 활기차고 이러니까 이건 중독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많은 분들이 바로 누워서 잠이 들라고 하면 숨이 막힌다는 분들이 우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불안하니 자꾸 옆으로 잤다가. 그런데 이제는 바로 자는 게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음, 음. 그래서 바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설득 들었는데 아이고 목이 막히네. 음. 그리고 이제 바로 귀찮지만 일어나서. 음. 자 자서 물고 이제 하잘 아, 자야지 하고 잘. 음. 그게 그런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물론 많죠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부조의 문제는 역시 음. 바이오 땡땡입네 좋습니다 학교나 세미나를 가도 여행을 가도 꼭 챙겨가게 됩니다 효과? 일단 코고리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사용 전에는 코고리 소리가 장군 호령 소리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심했는데 이제는 아예 없거나 살짝 들리는 정도로 합니다 음. 아침에 눈 뜨기가 매우 편해졌습니다. 주간 졸림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박이네. 그렇지. 저는 천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네. 음. 바이올드는 하악 전방위장치 MAD 맨디블라 어드밴스먼트 디바이스 중의 하나입니다. 음. 환자 입장에 쓴다던니요 정말 다 써놨네. <웃음> <웃음> 예전에는 수면모호흡의 치료로 양압식 기도 확장기 C-PAP Continuous Positive a i a Pressure가 대세였으나 음. 점차 이런 기구로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최신 연구 논문 중에는 양압식 기도 확장기 치료와 구강형 기도 확장기 치료 효과가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기도 이게 합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런 장치는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리가 되는, 음. 음, 상하하이 분리가 되어서 자유롭게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내구성도 줘야 되고, 특히 조절 기가 있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최대한 부피가 작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작으면서도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음. 이게 부피가 커지는 게 부서질까봐, 음. 깨질까봐. 음. 그런데 심플해지면서도 내구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이제 음. 좋은 거죠. 음. 그런 점에서 바이오는 빌딩이네. 정말 추천드릴만한 합니다. 국내 기술로 이런 좋은 의료 기기를 만들었던 점도 자랑스럽습니다. 아 이분은 상조에게서 상조에게서. 네네네 이분은 조만간 한번 뵙길로. 어, 그래서 이분은. 방송에서도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니, 아니 방송에서 한 사람 일 분뿐만이 아니 여러 분 계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 눌라 눌라 눌라 잘한다.